일본에는 팔지 않습니다. <웃음> 왜왜안 팔까요? 그들의, 그들의... <웃음> 건강이 좋아지거나 수명이 <웃음>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팔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그들의 건강 그들이 알아서 하는 음. 걸로 좋아요, 구독하기, 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실 수있니다 우리 카카는 이미 수면 났잖아요. 수면 무흡증으로 보조 그렇죠. 신청을 했었잖아요. 약학기를 쓰고 있다. 뭐 이미 무흡증 진단을 음. 받은 수면 환자인데요. 에. 뚱뚱하지도 않고 음. 왜 무흡증이냐 수면 단검사상 무흡증 음. 지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음. 알 수는 없지만 음. 왜 그렇게 무흡증이 있을까 구강입니다. 음. 이게 보면 입이 작고 음. 특히. 상악과 하악의 거리가 좁잖아요. 음. 음, 짧아요. 음.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구강 구조가 좁기 때문에 음. 자꾸 뒤로 넘어가는 입술도 얇고 네, 그만큼 네. 많이 음. 전에 비해서 잡으러들었어요 네. 아.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등이 이렇게 굽어 있잖아요. 네, 이렇게 등 네. 이렇게 네. 이런 그 등이 굽은 사람들의 특징이니까 뭐 양반이 운동을 안한 사람일까 지금도 테니스를 열심히 칠 정도로 굉장히 자기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 분인데 기도가 좁은 사람들 음. 숨쉬기가 좀 원활하지 않은 사람들이 음. 자꾸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턱을 내밉니다 얼굴 앞으로해서 숨을 더잘 쉬려고 숨을 좀더 쉬려고 본능적으로 이렇게 내미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도가 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구강이 또 좁다 보니까, 그런 음. 현상, 음. 아, 수면보험증 환자가 된 사유. 음. 어, 보석 사유가 수면보험증 때문은 아니었죠? 수면보험증으로 신청을 해서 시작했던 거 아니었어요? 그니까요. 음. 수면무업증으로 수면무 자기가 엄청 많은데 그 도선 양압기가 이게 저기가 반입이 안, 반입이 안 된다면서요? 아, 특별 방해라든가 뭐, 했겠죠. 아 그래요? 어, 양압기를 반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음. 양압기 호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호스로 다른 사람을 해칠거나 음, 자기가 자살하거나라고 음.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양압기 반입이 안 된다고 하는데 뭐 각하가 뭐 설마 자살하겠어요? 아니, 혼자 쪽팔리면. <웃음> <웃음> 다스가 본인 것이 드러나서 어... 쪽팔리면. 그럴 줄, 그런 정도의 쪽팔림을 느꼈으면 그런 일을 안 했죠. 네. 그럴까요? 네. 음. 그럼으로 쪽팔려 하지 않겠죠? 그렇죠. 음. 절대 자기 손으로 죽지는 않습니다. 음. 사람들은. 맞아요. 음. 수면무흡증으로 죽을지도 모르니까 양아를 음. 열심히 쓰는 겁요 예, 뭐, 수면무호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네요. 뭐 기관지 당뇨에서 뭐한 그게 다 수면무호증으로 인해서 발생 그렇죠 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죠. 기관지 염증이 왜 수면무호증으로 생기느냐 입벌리고 자서? 아 그것도 있고요. 이제 입으로 숨을 쉬니까 기관지가 약해지죠. 또 에. 하나는 숨이 막히면 한번 보면 막... 충혈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 네네네 네. 그 병을 막 쭉쭉 예. 빨아갖고 하면은 예. 뭐 피가 쏠리 듯이 예. 기관지도 계속 그런 무흡 상태에서 그런 압력 그 가해다 보면 음, 음, 음. 기관지에도 염증이 생긴다고 나와 있습니다. 음, 음. 네. 그래서 수면 무호증으로 인해서 당뇨도 생기고 음. 고혈압도 생기고 음. 여러 가지 질병들이 나타났다. 할모도뭐 음. 어? 얘기하고 있고요. 할모 때문에 할머 <웃음> <탈모> 때문에 우성것 <웃음> 같으면. <웃음> 좀, 좀 그렇죠. 에, 네, 탈모도 있고 뭐 불면증도 있대요. 어, 무읍증과 불면증은 그냥 같이 가잖아요. 에, 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잠이 들기 어려운 것과 중간에 에. 깨서 잠못 자는 거 음. 그거 이제 구분이 되는데 무읍증은 음. 중간에 깨서 음. 잠이 안 드는 음. 그런 불면증에 음. 영향이 많죠. 음. 음. 그러니까 하여튼 결국은 수면 무읍증 때문에 이분이 네. 다 여러 가지 네. 증상이. 그래서 코골이나 호흡증을 많은 병들이 생긴 다음에 그걸 고치려고 하면 너무 늦었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그게 나는 호흡 상태가 좀 불량하다 음. 호흡이 원활하지 않다 잠자는 음. 동안에 음. 그러면 최대한 빠른 시간에 해결을 보는 게 가장 건강하게 잘 사는 일이죠 그렇죠 음. 어, 치료는 빠를수록 좋다 그분은 뭐 이거 해달라고 오시면 상담 신청하시면 받아주나요? 받아주고요 좀 돈이 좀 많으니까, 많으니까? 어. 돈이 <웃음> 사계절용으로 특별가로다가 1런만 팔고 그럼 이제 금으로 해야 되나요? 순금으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제 그동안에 <웃음> 네. 이제 좀 어려워서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비용 음, 때문에 음, 음. 그런 사람들을 이제 네, 도와주는 그런 음. 기부천사가 좀 되면은 목도 네, 네, 네, 네. 좀 나아지지 않을까 불면증도 저, 좋아지고 아마 공짜로 해달라 그러기가 쉽죠 <웃음> 절대 테니스채로 아 <팍. 웃음> <웃음> 그런 말 네. 되겠죠. 어쨌든 네, 네. 저보다 나이도 많고 내가 뭐한번만은안 네. 하겠습니다. 네네. 네. 짝 네. 네. 네. 눌러야 된다. 어디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요기, 여기 여기를 눌러 주세요. 눌러 눌러 눌러. 잘한다.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1 원리에 공돌돌 돌. 감사합니다.